안녕하세요. 민정 요가입니다. 네, 이제 점점 가을 느낌이 확실히 나오면서 선산해지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골반 쪽에 공간을 좀더 강력하게 확장시키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리 찢기라든가 또 고관절이 많이 뻑뻑해서 불편하신 분들 허리나 무릎이 아픈 분들, 또 발바닥이 아픈 저쪽 공간 분들이죠? 여기도 사실은 골반쪽을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거나 또 개인 레슨 할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발이 아픈 것과 골반에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직접 하고 나서 발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시면 깜짝 놀라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이제 골반쪽 오른쪽 다리를 펴시고요. 왼쪽 발을 네. 발목 잡으시고요. 내쉬면서 아래로 들숨에 위 내쉬고 들이쉬고 네. 지금 이런 동작 좀 골반 부드럽지 않은 분들은 자주 해주시라고 해서 자. 이제 발을 잡아주시고요. 네. 왼쪽 무릎을 뒤쪽으로 멀리 골반을 열었다가 다시 앞쪽으로 오른쪽 무릎 옆으로 왼쪽 무릎을 가까이 가져와서 살짝 내려놔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내쉬, 내쉬, 내쉬고, 내쉬고. 골반쪽이 많이, 고관절이 굳어있는 분들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는데 안으로 잘 모아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자주, 자주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왼쪽 무릎을 세웠습니다. 손을 딱 찍혀서 왼쪽 발바닥을 이렇게 감싸서 잡아주시고요. 천천히 엉덩이 바닥으로 내려주시고 왼쪽이 뒤쪽 허벅지면 있죠? 엉덩이서 에 무릎까지 천천히 위로 뻗어주세요. 지금 발을 먼저 들고 있지 않거든요. 아래쪽에서 먼저 움직이세요. 바닥에서 허벅지 무릎 방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에서 발목 방향으로 한번더 뻗어주세요. 마지막에 왼쪽 뒤꿈치를 천천히 조금 더 위쪽으로 뻗어줍니다. 이때 등이 이렇게 구부정해지지 않게 가슴, 등을 위로 쑥 들어 올려보세요. 무릎이 잘안 안 펴지는 분들 많죠? 무릎을 지금 펴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도 본인이 이렇게 뻗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가시면 돼요. 네, 천천히 내려주십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들이십니다. 1단계 허벅지 뒷면. 위로 2단계 종아리 위 3단계 마지막 뒤꿈치 한번더 뻗어서 전체 다리 쪽이 더뻗어가네 무릎을 굽혀서 아래로 내려주십니다. 네, 네, 발을 안으로 붙여보겠습니다. 네, 네좀 바닥면이 왼쪽이 좀더 부드러워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잘하셨고요. 반대쪽으로 도 가볼게요. 오른쪽 발목 잡아주시요 내쉬면서 아래, 들숨에위 내쉬고 들이쉬고 네 제가 좀 머리를 짧게 잘랐죠? 네어 대부분 좀 짧아지니까 더 좋아보인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도 가을이 됐으니까 뭔가 작은 변화를 한번 줘보시는 것도 이사서에 조금 리듬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발과 무릎을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무릎을 바깥쪽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안으로 모아서 가볍게 내려주세요. 지금 어깨를 이렇게 팔로 눌러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너무 힘 쓰지 마시고요. 들이쉬다 열었다가 안으로 천천히 모을 때이 동작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모아서 살짝 내려주시요들이쉽니다 내쉬고요. 네, 잘하셨고요. 이렇게 무릎을 세워볼게요. 손 깍지 켜서 발바닥 안을 받쳐서 잡아보도첫 번째 허벅지 뒷면 위로 두 번째 종아리 근육 발 향해서 뻑 마지막에 오른쪽 뒷끝이 조금 더 위로 등이 구부정해지지 않게 가슴과 등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립니다. 네, 무릎을 펴기 위해서 무릎을 이렇게 앞으로 미진 마세요 무릎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천천히 굽혀서 아래로 네, 발을 안으로 붙여서 잠시 그대로 앉아보세요 네, 오른쪽에 골반 바닥면이 조금 더 넓게 평평해지면서 닿는 부분이 안정되고 골반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네, 발을 안으로 맞대주시고요. 손으로 이렇게 발을 감싸겠습니다. 허리 항구동을 위로 길게 들이쉬어 줍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아래로 내려가세요. 네, 배를 바라보고 들이쉬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네, 이렇게 골반의 바닥면이 좌우를 고르게 넓혀준 상태에서 지금 나비 자세바닥코나 상담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바닥면이 안정되게 넓게 닿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정하게 골반이 한쪽이 뜨거나 아니면 양쪽이 모두 고관절이 잘 부드럽지 않아서 힘들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더 많이 도움이 될수 있겠죠? 네. 잘 하셨고요. 이렇게 오른발을 조금 더 앞으로 하시고요. 왼쪽 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보겠습니다. 왼쪽 발끝을 이렇게 뒤로 길어지게 뻗어주세요.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 놓으시고요. 왼손을 뒤쪽 이렇게 왼쪽 허벅지나 볼게요. 고개 돌려서 자신의 왼쪽 발을 보세요. 왼발이 이렇게 안으로 돌아가지 않게 그대로 일자 형태로 뻗어주세요. 네, 고개 돌려서 오른쪽을 바라보시고요. 들이쉬면서 이 무릎을 천천히 왼쪽 무릎이 굽혀서 발이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들이쉽니다. 골반의 바닥면을 좀 계속 확장시키면서 뒤쪽에 다리 뻗은 쪽은 골반이 더 많이 세워지겠죠? 네, 주면서. 이런 동작도 흡수를 좀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팔을 이렇게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네, 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블럭을 놓고 손을 조금 이렇게 잡는 것들을 도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골반이 저처럼 이렇게 다리 뒤로 잘안 뻗어지는 분들은 무릎 펴지면서 이렇게 되죠. 허리가 돌아가고. 그래서 일단 다리를 뒤로 펴면서 이 고관절이 이렇게 뒤로 다시 내려가지 않도록 앞쪽을 향해서 쭉 이렇게 펴는 거죠. 뒤로 뻗은 왼쪽의 고관절을 쭉 펴고 있습니다. 네. 중심이 잘안 잡히는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블럭을 잡아서 조금 자세를 유지하는 거 도와주세요. 네. 뒤로 다리를 뻗게 되면 골반이 부드럽지 않은 분들은 약간 이렇게 오른쪽 엉덩이가 들리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냥 들리는 상태를 허용하면서 가볼게요. 네, 네, 마지막에는 골반도 내려가야 되겠죠. 오른쪽 골반도. 네. 네, 천천히 그대로, 이 블록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렇게 짚고서 앞으로 쭉 뻗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블록이 없는 분들은 그냥 왼손으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팔 앞으로, 그대로, 네, 앞으로 길게 뻗어주시면 되죠. 네, 다시 뒤로 와 볼게요. 네. 골반이 뒤로, 왼쪽 팔을 쭉 뻗어나가면서 골반이 세워지면서 허리가 뒤로 부정했던 허리 부분이 세워지면서 골반과 허리 쪽에 이렇게 다시 잘 세울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네. 어, 의자에 위에 앉아있다 보면은 골반과 허리가 반듯하게 세워지기가 어렵지, 않나? 어렵잖아요? 네. 자꾸 이렇게 뒤로 부정해 주고 싶죠? 네, 이렇게만 네. 표현해 주시고요. 왼쪽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내려 볼게요. 그리고 발을 다시 안으로 가져와서, 네. 어때요? 왼쪽에 허리 안쪽과 고관절 부분이좀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좀뻐근했지만 하고 나니까 좀 시원한 느낌이 있으시죠? 왼쪽 엉덩이 덤밑으로 잘 내려가서 편안하게 가슴 허리에서부터 골반 안쪽까지 좀 많이 확장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장요분에 강력한 스트레칭이 되었고요. 엉덩이 근육도 조금 더 네. 위로 올라가면서 엉덩이 근육이 처지지 않게 되겠죠? 힙업 동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반대로 해볼게요. 왼쪽 발은 조금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오른쪽 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 보겠습니다 왼손은 왼쪽 무릎에 놓으시고요. 오른손은 오른쪽 뒤쪽 허벅지에 닿으세요. 이렇게 어, 그 뒤에 발을 보겠습니다. 길게 일자로 뒤로 뻗어 주세요. 네. 네. 어, 현자세라고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던 골반을 교정하는 자세로 제가 이렇게 했었던 자세 있었죠? 네. 이 자세 뒤에 연결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네, 앞으로 바라보시고요 천천히 들이쉬면서 오른쪽 무릎 굽혀서 발을 위로 올라옵니다 내쉬면서 아래로 발등 내려주시고요 다시 들숨에위 내쉬면서 천천히 뒤로 내려주세요 네, 잘하셨고요 네, 이렇게 왼쪽 엉덩이는 바닥으로 더 내려주시고요 오른쪽 허벅지 앞 부분이 길게 뻗어서 이렇게 바닥 쪽으로 내려가게요 지금 이 부분을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이 골반이 이렇게 뒤로 오른쪽에 무릎이 굽혀져서 이게 뒤로 넘어갈 상태가 되지 않도록 앞쪽으로 오른쪽 고관절을 펴면서 자세를 유지하는 하고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냥 왼손으로 바닥을 짚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뒷다리가 많이 골반이 불편해서 잘안 펴지는 분들은 이렇게 자세를 일단 유지하시고 골반이 살아 안 내려가죠. 왼쪽 엉덩이가 들려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펴시게 되면 이 이제 블록을 사용하시면 좀더 자세를 하기가 편안한 거죠? 앞으로 이렇게 뻗어서 길게 내쉬고 들숨에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다시 내쉽니다. 오른발 뒤를 길게 뻗으시고 들이쉬면서 돌아오다 네. 오른쪽 골반을 뒤로 내려주시고 발을 앞으로 가져와서 맞대보겠습니다. 나비 자세. 네, 골반 좀 시원하세요? 네, 허리 안쪽에서부터 골반이 연결하는 장육을 지금 오른쪽 장육이 강력하게 쭉 펴지면서 고관절의 안쪽까지 좀더게 굽혀져 있던 면은 한번 이렇게 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근육 안쪽에도 사실은 너무 굳어 있는 경우에는 산소 공급이 잘 안되면서 깊은 근육과 관절들이 많이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점점 근육은 딱딱하게 변하고 관절 안쪽에, 이 안쪽 내부에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액체 성분에 이렇게 유난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진 관절에서는 점점 이렇게 어, 뻣뻣하게 그리고 네, 말라가는 거죠. 그래서 관절을 움직일 때 고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관절 자체의 모양이 약간 이제 변형이 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움직임을 제한해서 잘안 써서 관절 안쪽의 공간이 관절 내부가 윤활하는 그 액들이 없어져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손으로 발을 감싸시고요. 들이쉬어 집니다 네, 바닥 쪽에 앉아있는 골반의 느낌 살펴보세요. 나비 자세 이렇게 하시면 아주 편안하고 골반쪽이 잘 열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